시합 도중에 넘어졌을 때 발을 삐었나 봐 견뎌야 해 지금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게 끝이야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참아내야 돼, 이긴다고 약속했어 내일, 내일, 내일까지만 견디면 돼꼭 우승하고 말게야 금메달에 목에 걸고 돌아갈 거야 아니야 일어나. 엄마! 일어나서 다시 뛰어. 어서. 넌할수 있어. 엄마! 하니는 용감한 아이니까 다시 뛰어보자. <웃음> 엄마! <웃음> 봐라, 너 혼자 뛰어왔잖니. 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뭐든 할수 있어. 엄마는 하니를 믿어. 하니는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엄마! 엄마 꿈을 꾸었어 어릴 때의 꿈을 꾸었어 벌써! 아아... 퉁퉁... 엄마가 지켜보실 거야 내가 이기는 걸 보시려고 여기 하늘 어딘가에 계실 거야 구독, 좋아요, 클릭! 아니야, 이번 <웃음> 한 번만 잘 뛰면 마지막 결승이야 그나저나 준결승에서 에리하고 <웃음> 한조에 끼었는데 어쩌지? 주물럭 주물럭 점점점 점. 옆에서 애리가 뛴다고 신경 쓸것 일도 없어. 그냥 평소대로 눈치 보지 말고 하니야. <웃음> 어제 환영회에서 욕심껏 먹었더니 배탈이 난것 같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김치와 고추장을 먹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하니야 혼자서 출전 준비할 수 있겠지? <웃음> 급하다 급해. 여자 100m 단거리 경주 준결승 마지막 4조 출전하세요. 2번 <웃음> 코스. 다이애나, 3번 코스, 신부. 4번 코스, 너 누구니? 5번 코스, 렌시. 무슨 6번 코스, 나에. 저 개집에 다리가. 뭐야? 다리가 쳤나